우와잠깐만요우와우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해물 소갈비찜 나왔습니다 갈비부터 먹어볼까? <웃음> 어 어, 갈비가 응? 먹어보자 우와 <웃음> 오, 오, 오. <웃음> 오! 말리나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장갑도 안 켜! 뼈가 저렇게 쏙 빠지나요? 초고락인가? 초고이 익혔나 보다. 너무 잘익다 진짜 쫄깃하고 맛있다. 맛있어? 진짜 음. 쫄깃하고 맛있다. 맛있다. 우와. 미쳤다 이거. 완전, 완전 칼칼해. 완전 칼칼해. 칼칼. 안에까지 양념이 쏙 뺐어. 헐. 음. 약간 후갈도 결혼 살아있는데 안칙이야어 응. 맞아. 맞아,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갈도 아니라 결이 있잖아 응. 아니 진짜 갈비에 진짜 교과서처럼 먹네요 갈비를 진짜 이렇게 해서 뜯어내네 응 음. <웃음> 음 아우 야 콩나물이랑 싸먹는 거지 정성 먹방이지 그치 역시 정석이야 역시 기본이야 얘부터 좀 잘라야겠다. 오, <웃음> 진짜 대박이야. 대박이야. 아우 실하다. 아우 맛있겠다. 아우 야. 오, 이게 진짜 아니다. 크다. 이거를 일단은 이상하다. 내가 건져서 여기다 어, 다리다 잘랐어 분해를 해줄게요. 와. 막신을 일단 잘랐어요. 네 다리 모았고, 한다, 간다 진공장소기 마냥 야 뿌리 봐봐, 뿌리. 와. 대박. 와. 들어간다, 들어간다, 와. 들어간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정말로 고장이 많았네요. 예, 영 저렇게 먹다 참네. <차이네. 웃음> <웃음> 와, 낙지 장난 아니다. 음. 야, 음. 우와, 낙지 너무 맛있어. 아니 나는 무슨 앞기 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? 어, 어. 엄청 어. 통통해 다리 진짜 크다 어떻게저 다리 하나만 먹어도 입에 꽉 차거든요 장난 어, 아, 아니다 진짜 딱 적당한 게 쫄깃쫄깃하고 식감 너무 좋아 음. 양념이 너무 맛있다 아, 이 낙지가 양념을 품었어 맞아 아잘 익었어? 응, 진짜 이걸 아는 거주세 <웃음> 아, 진짜 경이롭다 진짜 전복 한번 먹어볼까? Hey 아, 전복 봐 전복 어? 저거지 전복 너무 꼬들꼬들하다 얘 나는 전복에다가 고기 먼저 어머 어머 대박 낙지가 두둥거리 그 잡았다가 있을 때 빨리 줄게요 <웃음> 이야 잠깐만 <다섯만>, 좋아 <웃음> 아무데서나 못 먹는다고 우리 요원분들 지금 너무 자신이에요 자신 오늘은 자신이죠